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화장대를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화장대를 진짜 리얼한 아무 뭐 지금 뭐 치우거나 다시 정리를 한 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리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 일단은 조금 뒤로 빼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화장대는 이렇게 위에 조명이 달려있고요. 크게 벽면 전체를 거울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반이 두 개가 있고요. 화장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발 마사지기가 있는데 제가 종냉증이 좀 심해서 발이 좀 많이 차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잘 사용은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진짜 제가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다 하나하나 작업을 통해서 꾸민 화장대거든요. 이게 다 이케아에서 하나하나 다 골라서 요 선반은 액자 선반으로 해가지고 이두 개를 교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길이를 재서 갔는데 맞는 선반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선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엇갈려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고요. 이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사용하는 아이라이너나 아이프로. 그리 택배, 택배 오면 뜨들. 이제 칼, 이렇게 쪽집게랑 그리고 가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유명한 베네피트 포스틴트를 이제 재활용한 겁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파운데이션 때에 따라서 좀 원하는 파운데이션을 골라서 바르는 편입니다. 그 여기는 제 아벤네 이세이 미아케 이거 바디크림. 그리고 셀퓨전씨 비비크림. 이거 유명하죠? 그리고 요거는 자외선 차단제. 요 미스트. 이것도 미스트로 쓸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픽서 제품. 이렇게 선반에 하나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오면은, 요것도 이케아 제품인데, 요것도 제가 블로그를 올렸을 때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샀냐? 질문이 많으셨는데, 요것도 이케아에서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요 통은 기억은 안 나요. 이거는 뭐, 유리 통에 지금? 거진 매일 쓰는 브러시들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아이섀도우 브러쉬들이 같이 있고요. 휴대폰 충전기. 이렇게 열어볼게요. 정말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자, 되게 막 난리나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페리페라 틴트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놨는데 여기는 제가 잘안 쓰는 거. 여기는 제가 잘, 거의 매일 사용하는 아이섀도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팔레트 제품으로 된 거는 이 옆에, 옆에 다른 공간에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단품으로 나온 싱글 섀도우들을 여기 정리를 해놓고 여기는 제가 거의 매일 쓰는 제품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싱글 섀도우들이 다 대부분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옆에 공간이 조금, 완전 조금 남아있어서 제가 화장품이 좀 많이 아무래도 관심 있어서 많이 사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그 여기는 이제 섀도우 제품들. 그리고 안 뜯은 이제 새로운 여기 보면은 다 이제 아직 뜯지 않은 립스틱들이 대부분 모여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이제 눈썹, 속눈썹 재료들이랑 그리고 저희 눈을 책임져주는 렌즈들. 저는 원데이 렌즈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관리를 잘 못하고 일단은 눈이 엄청나게 안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자주 렌즈를 안 끼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제품을 선호하게 되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도 지금 보시면 다 속눈썹 재료들 정리를 해서 여기는 다 제품 정리가 좀 되어있는 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속 안에도 넣을 수 있지만 제품을 실제로 쉽게 꺼낼 수 있는 디자인의 화장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성이 좋진 않습니다. 수납공간이 많진 않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좀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화장대를 공개를 해봤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